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헤어지는 남자들은요 참 거짓말을 잘 하거든요 남자들은 왜 헤어질 때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될때 분명히 이유를 제시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내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좀 고쳐볼게 내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좀더 신경을 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약간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돌려 말하면서 추상적인 이야기로 내 논리를 반박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잘 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하면 아 정말. 정말 나한테 쌓인 게 많아서 마음이 잘안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가끔 듣다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짜증이 막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면 또 그거 가지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래서 나는 네가 정말 싫다 이렇게 또 돌려치기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진실은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이제 너한텐 벌장다 받고 나 사실은 다른 여자가 있어서 지금 갈아탈 계획이야 그리고 지금 너하고 대화하는 이유는 그 절차 중에 하나인 것 뿐이야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친구에게 따기를 맞거나 물벼락을 맞을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잘 마무리 지어서 다음 절차로 진행할 계획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받으시죠 만약에 남자가 정말 여자에게 어떤 특정한 이유로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 때문이라면 여자가 지금 고쳐보겠다고 했잖아요 잘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고 다시 노력을 해봐야 정상인 거 아닐까요 처음에 나를 꼬실 때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어쩜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을 유지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겠죠 그런데요, 안 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든 안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남자거든요. 학창시절에도 일탈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고민 하다가 결국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죠. 친구들과 치밀하게 작당 모의를 해서 교재비를 받아낼 플랜을 정확히 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받아내죠. 중간에 엄마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좀 물어보거나 뒤를 캐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을 내면서 됐다고, 그럼 필요 없다고, 나 공부 못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엄마를 이기고 일탈 비용을 마련하는 그런 성취감을 일찌감치 맛본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기가 하기 싫어졌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묘책을 찾아내서 안하는 쪽으로 성사를 시키죠. 여자가 대충 눈치챈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도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성사시키면 되니까 그걸 무시하고 진행하거든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동들을 제3자가 옆에서 바라보면 정말 욕이 나오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정도는 매너가 좀 있는 축에 껴줄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놈들은요 이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전화 안 받고 잠수 타고 통보도 없는 그런 놈들이거든요 근데 더 쓰레기가 있어요. 이별 통보 자체도 안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탔었는데 갑자기 지상황 좋아지면 그때 연락해서 사실은 나 이러이러해서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여자에게 오히려 위로를 얻고요. 헤어진 것처럼 시간은 자기 혼자 다 써놓고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쓱 여자를 다루려고 하는 놈들이죠. 모든 남자들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떠오른다 라고 생각되시면 먼저 차버리시고요. 예전에 사귀었던 전 남친이 떠오르신다면 잘 헤어지신 거니까 연연하지 마시고 똥 밟을 뻔했는데 잘 피했다 라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